자, 우선, 일로 와니까 디스노스 나왔는데, 지시에 있는 곳에 도해비 문제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러한 손실이라고 놨어요. 이거 바로 앞 문장이, 앞 문장이 수천만 헥타르의, 어,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거야. 이게 영국 땅덩어리만 한 크기라고 그랬죠? 자, 여기 쭉 나와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disappear. s p 인지없는지 모르겠다. 무튼 사라집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은 거야. 요 이러한 손실. 이러한 손실. 그 다음에, 파괴한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야. 당연하지. 이게 서식지 파괴한대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나왔죠? 수백만의, 이렇게 치고나라고 근데. 밀리언즈업, 헌드레즈업, 파우전즈업스어즈업 더즌즈업, 다위비있 수백만 종들을, 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또 하나, 엔드다에나온에 반드시 앞에 있다. 자, B라는 구조는 어디에 있냐면 A. 여기 A죠. 여기 A. 그래서 A랑 수를 일치시켜줘야 돼. 는죠 여기도 해고 아니죠. 그렇죠? 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글의 생물의 다양성에. 남았어요. 생물의 다양성에. 정글의 생물의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이러한 열대우림의 손실이 가져오는 마이너스, 이런 걸 파괴한다 그랬어요. 뭐, 올수 나왔으면 또 오가 나와야 돼.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죠. 뭘 받아요, 이트는? 당연히 이러한 손실이 받겠지. 디스로스를 이트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야. 뒤에 나와 있는 게뭐안 좋은 거잖아. 해봐. CO2 양을 증가시킨다. 공기 중에 있는 CO2 양을 증가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그죠? 순과 부가 의미의 올성. 왜? 이거 여러분들 순서 찾기로 다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열대우림의 파괴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전체를 뭘로 본 거야? 열대우림의 파괴를 본 거야. 그럼 열대우림의 파괴는 해서 이렇게 썼죠. 이거 뭐로 가야 되냐면 결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왔어요. Because why 나왔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약이 되어졌요 이 결과는 뭐에 의해서? 여기 뭐하는 거야? 열거된 부분이 원인이 되겠지? 원인. 자, 그 원인이 이제 벌목이라든가 러닝. 그 다음에 파밍 마이닝. 뭐, 어, 뭐라 그래요? 이게 풍광에서막 캐내는 거지, 그지? 어. 그리고 어 다른 인간의 활동. 인간이 움직이면 안 돼. 인간. 인간. 인간이 뭔가 활동하면 이건 전보다 어, 열대국이면 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원이에요 여기까지 원이에요그 다음에 순서찾기 주의해야 되니까또 나왔네? 디즈. 이런 것들 가운데서 나왔나왔어요. 디즈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디스 아니고 디즈 라는 얘기는 뭘로 만든 거냐면 여기 원이를 받는 거예요. 원인으로 쭉열거었던 것들을 이것들로 받았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러깅은 이거 하나만 뺐어요. 러깅은 주요한 이유입니다. 자연의 어, 상실, 손실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 죠. 어, 뭐 함부로 그냥 막 벌목하고 나무 베버리고 이게 하나의 이유다라고 나왔어요. 그 이거는 뭐예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까요 분명히. 그래서 그 이어서 내려보잖아요. 이러한벌목의7레지8 0예요약약 숫자 앞에 써는 문화에서 대리아 이런 뜻이되잖아요 대리아, 대리아, 어바웃 써도 되고요. 그죠? 어대략 대리아 이란 뜻으로 이렇게 쓰죠. 어, 어바웃 써도 되고 어라운드 써도 되고. 성 썼도 되고든요 어마우신데 왜 어마운드라고 그랬니 여러분들 아, 이제 대략이 라서 대략 7,80% 정도가 되는데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얘를 주어치급이니다 묶어 볼게요열대우림의벌록의 대략 7,80%가 뭐 불법이다. 불법이다. 자, 포인트가 나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전체 주어는 뭐냐. 얘가 주어. 이 부분명사 취급하잖아요. 이 중에. 부분명사 나오면 뒤에 나오는, 오브 다음에 나와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잖아. 얘를 주어 취급한 거야. 그래서 여기 아가 아니라 이즈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죠? 못쓰죠? 아 못쓰고 이즈 쓴다. 그 다음에 비동트 나왔으니까 수동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결국 to be, 능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원이 되는 거야. 이게 주어원, 동사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왜 썼느냐? 저거를 동문으로 바꿔주면 주어 동사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주어 동사로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 보면, 빚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러 들면, 일반적으로 생각됐으니까, 바이 t 생각했다고 보고, 능동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t h y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잉크, 그리고 대절 만들어주고, 주어 동사 만들어주면 되니까, 뭐가 오고, 주어가 some, 이거 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어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 n the r a i n f o 가 수식어로 뒤에 붙어서 오겠지요. 이건 뭐 묶어서 치고 올라가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고 내려가서 얘가 주어예요. 여기를 동사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보스 원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시제가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단순 부정서를 써줬어요. 그럼 이거는 뭐에 맞춰주면 되냐면, 조거에 맞춰주면 되니까, is illegal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공문이 완성이 됩니다. 공문이. 자, 요걸로 해서 또 뭘로 바꿔주수냐면가주 이틀을 이용해서, 어, 써줄 수도 있어. 그죠? 어, 가주 이틀 써주면 간단한 거예요. 어, 여기 이틀 써주고, is 또 o t 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바이덱은 그 생각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전이 그대로 와요. 이렇게. 앞으로 주로나갔다가 뒤로 빼고 가져고 써줬으니까. 그치지 어, 이거고 그래서 단문부분까지 우리가 조작할 수 있어야 자, 글의 흐름 놓치지 말고요. 글의 흐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디스노로스가봐 왔는데, 디스피아디스피아 사라지고 있다. 이거 그대로 내려, 받아내려와서 계속 연결하고 있다. 요게 결과하고 뒤에로. 왜냐면 어차피 원인 코즈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결과를 일으키다한테 쓸수 있어요.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자, 그다음 또이어서 본다.